아로이어서네 번째 챕터 S O e s o s 도 아니고 이제 난이도를 이렇게 해볼게 If we're going to make our mark, we got to be ready for anything. Like teaming up with the SOE. 아, 영국 특수 작전국이 SOE야. Got t a be. Davis is here. We received intelligence from the resistance about a German train carrying V2 rockets for an attack on Paris, refueling near Argenton. That gives us just enough time to move our team into position. It must be stopped. 오 like <Temperatures> oh, 여자가 오네요. 이게 yep. SOE야? Looks like y o u t caught a bit of it. t m lieutenant. We saved some for you. Agents v i v i n and Crowley will lead the operation. 음, 요우니구나. We're a i can't take all the credit just doing our job and a fine job it was but 발머리 아가씨네 this is no ordinary german supply train it's a fortress on wheels 기차전이구나 이번에 i s o r i n the r e s is i a n d s 크마 하는 너희는 머리가 고리니? 헤멧단 수고가 큰자신감이지 크라우트 어, 이이이이제이이 베테랑 난이도라서 좀타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이이 e r v e j a 오, 총도 좋아졌어. 기다렸구나 Now, t 오, e o on y 어, 여기까죠 오, 오, 저 여자가 할 <웃음> 침을 두 번이나 났어. 여섯 분이 대단해. 아까 칼 침을 두 번이나 넣더라고 <웃음> 블랙 이야, 갑자기. 목프로트렸어와 어, <웃음> 이거 어떻게 가? 오케이 오케이. 이 있구나. 와 둘인데? 옆으로 가라고? 오우 켰어 들켰다들켰다다오 오케이 더오이야돼 개새끼가 어. Hey no. e i h i 고어 이거 남을, 남을 도와줘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아. 남도와줘, 남도 남도와줘, 내가 죽겠어. 어. 야, 개, 개, 개, 너무 아파. 아니, 걔가 너무 아파. 미안하다, 내가 널 도와줄 시간 없을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돼? 아! göründü. Hey, ne yap? Gelmişsin. Gelmişsin. 합니다. 천천히 해야 되겠어. 어. 야. 쳐서야 돼. How through the p o d o k 자 어디로 가야 돼? Get t h 어, 빨리 빨리. 들어가. 들어가? 뭘문 열어. 뛰어서 문 열어 달. 오. 밭이 오빠밖에 없다. 오빠께 오 오빠께 오빠께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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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s c o m o w n 어쳐 보이겠네. let's g n 아, 그니까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얘들이. p l e a s c o m down. o u 지 이리 와야 돼, 이리 와야 돼 와야 아, 돼, 자체, 빨리 좀 알려줘 t s your chance? Take the wheel! f t h e l e Yes. 난아 저기 저기 산다고 아 진짜 막았어. hello you I'm c o j a p p e n can't l i e v e t That's one for the b o o k e s t l e s i v e n get off our 진짜 체하는데. 조심해. f o l l o a k I'm 에 f r i 리이 d No hurry. I'm a friend. I'm a friend. I'm a friend. I'm a 게 r i e n d i 한 방에 피가 반피야 아 어, 머리를 야돼 for 그거 먼저 빨리 하나 양 볼까? Anda, 어. 다 어. そめでそめでそめで 그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끝도 없이 몰리고 끝도 없이 딴거 맞지? 멈칫 어, 베테랑 모드가 확실히 어렵긴 어렵다. 진짜 어렵다. I believe these men belong to you. I see Mad Rousseau. She's with the Marquis, French Resistance. She killed a crowd that a s g n n i n g for us. at least try to capture an yes, so. i n t e r i o l r e l r o s tough French gal goes by Rousseau. 혼자 는 거야? 아, 이번 거는 진짜 난이도가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